김담TV 윤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자라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라가 아닌 브랜드 중에서 제가 최근에 구입했는데 진짜 괜찮다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라 봉신상 영상을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자라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요 자켓도 같이 리뷰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눌러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 스타트!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정말 기본티 아니면 제가 티셔츠를 잘 사지 않는데 이거는 예쁘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예요 어깨쪽에셔링이 한번 잡혀있고 이렇게 허리 가슴 바로 밑에 쪽이 셔링이 잡혀있는데 이 셔링에 잡혀있는 모양이 굉장히 좀 여성을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허리도 잘록하게 만들어주면서 어깨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컬러도 올해의 컬러인 블루 컬러인데 너무 쨍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많이 튀지 않게 무난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입었을 때 보트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라인을 특히 쇄골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어깨선이 정말 딱 어깨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살짝 드롭숄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쁜 그런 티셔츠예요 저처럼 어조비 분들도 굉장히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보트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티셔츠는 레이온 100%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촉감이 엄청 좋진 않아요 그래도 디자인이 예쁘니까 그냥 디자인으로 통치기를 했어요 저는 티셔츠 보트넥 마무리 안쪽을 그냥 가위로 쓱싹쓱싹 잘라놓은 것처럼 마무리를 해놓으셔가지고 관리는 조금 잘해야 오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보트넥 티셔츠는 320쇼룸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구입한 쇼핑몰은 하고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29,500원이었어요 슬랙스나 청바지, 면바지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슬림한 티셔츠는 오버핏 자켓 안에 입어주면 훨씬 더 멋스럽게 연출하실 을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티셔츠인데요 이 린넨 티셔츠 제가 되게 되게 저렴하게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품절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싶어서 꺼내온 아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렁훌렁하게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린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느낌이 아니라서 한여름에도 사실은 에어컨 밑에서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이고요. 저는 이거 11,000원인가?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구입한 곳이 리즈오브라는 사이트거든요. 네이버 스토어팜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옷도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금액대가 간혹 가다가 좀 높은가 싶은 게 있긴 하지만 세일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정말 이것처럼 괜찮은 제품들이 한두 개씩 남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저렴하게 데리고 오는 게 저만의 꿀팁이라면 꿀팁일까요? 이 제품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셀 카테고리에 들어갔다가 득템을 한 그런 아이템이라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바로 품절이 되었어요 숄더라인도 봉제라인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몸을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본 스타일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기본 티셔츠는 정말 봄, 여름, 가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세일할 때꼭 장만해 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티셔츠는 이 목폴라 티셔츠예요 이 하이넥 티셔츠는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티셔츠거든요 제가 왜이 제품을 열심히 찾았냐면요 이 컬러 때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얀색인 목폴라를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 찾다가 이것도 제가 하고라는 사이트에서 마침 세일을 하길래 바로 구매해봤는데 정말 딱 제가 원하는 컬러여서 정말 잘 찾다 싶은 제품이고요 만약에 저처럼 진짜 화이트 컬러의 이런 목폴라 티셔츠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할인받아서 17,9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수량을 잘못 주문해서 두 개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두개 했으니까 하나는 반품해야 되네 아 잘못했다 싶었는데 요런 컬러 찾기가 어려운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목이 너무 쫄리거나 반대로 너무 늘어나지 않아서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개 주문한 김에 하나는 킵해뒀다가 얘가 조금 너덜너덜해지면 네, 또 꺼내서 입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블라우스 제가 지난번 자라 영상 소개해드릴 때 입고 나왔던 블라우스인데 문의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라이크유 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4만 천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이 똑같은 블라우스를 3만 8천 원대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착용샷은 참고로 라이크유가 훨씬 예쁘게 나왔어요 블루 계열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옐로우 계열이 저한테 잘 맞아서 옐로우로 선택을 했고요 패브릭은 살짝 무광 느낌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살짝 더스티한 느낌? 정말 좋아합니다 팔 부분은 롤업을 하시면 더 볼륨감이 살아나면서 뭔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은 치마나 바지에 다 집어넣어서 입으셔야지 전반적으로 이 흐르는 듯한 이 찰랑찰랑한 느낌을 제대로 살리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기본 핏인데 뭔가 되게 우아하게 입을 수도 있고 내추럴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블라우스라서 정말 휘뚜루마뚜루 다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남자친구 만나러 입고 나갔을 때 정말 예쁘다라는 칭찬 많이 받은 블라우스예요. 남자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핏이기 때문에 꼭한벌 쟁여두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제가 새틴 소재 스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짠! 팔을 이렇게 해야지 보이시려나?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실제로 입었을 때 뭔가 A라인으로 떨어지니까 기장감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던 스커트예요. 이 스커트는 제가 아까 티셔츠 진짜 저렴하게 구입했던 리즈오브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금액은 32,900원이었어요 금액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이 스커트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속치마가 이렇게 접혀져서 마감이 되어서 이 스커트를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이 앞부분에서 속치마 접힌 게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에 이너를 집어 넣으면 사실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을 것 같아서 요즘 나름 잘 입고 다니는 세틴 스커트입니다 복숭아뼈에서 한 10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고요 제가 발목이 두꺼워서 사실 이것보다 더긴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기장도 저한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입었을 때 전반적으로 날씬해 보이고 엉덩이도 너무 퍼져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제가 지금 입은 이렇게 화이트 셔츠랑 단품에 매치를 하셔도 좋고 요즘처럼 자켓이 필요한 날씨에는 저처럼 자켓에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켓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우선 첫번째로 보여드릴 자켓은 이 기본적인 블랙 자켓인데요 제가 진짜 까다롭게 알아보고 최종 선택을 받은 그런 자켓입니다 우선 이 자켓이 마음에 들었던 건 제가 딱 원하는 3버튼이었고요 소재가 굉장히 탄탄해요 빳빳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탄탄해요 뭔가 입었을 때 각이 딱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만의 꿀팁인데 쇼핑몰에서 이런 자켓 구입하실 때 자켓 단추가 다 잠겨있는 그런 사진들을 유심히 보세요 여기 버튼과 버튼 사이에 우는 곳이 없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손목 부분에도 포인트로 단추 많이 달아 놓으시는데 그 단추 있는 디테일 부분도 우글우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옷 한벌에 신경을 썼느냐 공을 들였느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테일들을 보고 정말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자켓을 보통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켓들이 소재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일자라인으로 떨어지고 뒤트임 있고요 손목이 단추를 열어서 손목을 한번 접어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링법인 것 같아요 쇼핑몰 자켓 치고는 금액이 조금 높아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다른 곳에서도 주문을 해서 또 입어보고 그랬는데 역시 여기보다 더 탄탄하고 소재가 괜찮고 또 핏도 마음에 드는 자켓이 없더라고요 혹시 기본적인 블랙 자켓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대망의 마지막 자켓입니다 자라 트위드 자켓인데 요 자켓 제가 지난번 자라 입어만 볼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하루 전에 업데이트한 자라 봄신상에서는 그냥 걸어만 두었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 자켓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컬러가 너무 예쁜 크림 컬러이고요. 트위드 조직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트위드라서 어디에든지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스몰 사이즈하고 미디움을 다 입어봤는데 저한테는 스몰이 더잘 어울려서 결국에 스몰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요. 금액은 16만 9천 원이었어요. 아, 요즘에 자라 자켓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자켓 진짜 해질 때까지 입을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색깔 다 바를 때까지 열심히 입을 거예요 이 자켓이 오버핏으로 나온 자켓은 아닌데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뭐 핏되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살짝 오버해서 입으셔도 되고 많이 오버사이즈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슬랙스 느낌스인데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는 사담인데 제가 최근에 이 자켓을 구입하고 나서 제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컵하고 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다 집어 넣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렇게실 툭툭 튀어나온 데 있으시면 트위드는 안쪽으로 다 집어 넣으면 티가 안 나니까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입으시면 오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아이템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인사드릴게요 안녕